안녕하세요. 꿈디부부입니다. 오늘은 경인 아라뱃길에서 출발해서 아라 서해 간문까지 왕복 라이딩 영상을 담아봤어요. 사실 많은 자덕님들이 국토 종주의 출발지로 시작하시는 아라 서해 간문에서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내비를 잘못 찍어서 도착해보니 경인 아라뱃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출발하기로 하고 아라서해 간문까지 가볼게요.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경로 참고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는 거냐? 그런데 출발부터 길을 여기. 헤매더니 어리버리했네요. 드디어 자도로 들어왔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들어왔더니 역시나 자정님들이 많이 보이네요. 수변을 따라 쌩쌩 달리는 분들을 보니 기분도 상쾌하고 저도 빨리 저렇게 달리고 싶어졌어요. 조심스럽게 속도도 내봅니다. 근데, 이렇게 잘 깔려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니까 기분 너무 좋은 거 있죠? 중간에 휴식 중인 분들도 계시고, 산책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다들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짜. 가 저희가 출발했던 출발지가 아라마루 전망대고요 전망대 아래에 있는 아라폭포입니다. 너무 시원해서 돌아온 길에는 잠깐 쉬면서 사진도 찍었어요. 우와! 우와, 멋있다. 멋진 수변 도로를 달리며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 잠시 즐겨 보실게요. 이제 여기에서 다리를 건너가야 해서 잠깐 쉬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넘어가 볼게요 이곳에는 먼저 와서 쉬고 계신 분들도 많았어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근데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 <웃음> 반대편으로 넘어오니 자전거 용품 파시는 분들도 또 간단한 간식 파는 푸드트럭도 있더라고요 6kg 남았어! 6kg! 파이팅! 이제 다시 전속력으로 달려보겠습니다 그지아 아, 거기 폭포! 너무 좋았다 진짜 아. 그런데 머리 위에 헬멧이 자꾸 뒤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핸들에서 손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달렸답니다. <웃음>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도 영상으로 담아주었네요. 머리를 막 털어보기도 하고요. <웃음>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속도 잘 유지하고 있어? 오, 헬멧 너무 벗겨졌다 오! 결국 자전거를 잠시 세워서 헬멧을 바르게 쓴 다음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반환점에 도착했어요 시원한 아메리칸 한잔 들이키고 휴식을 취해봅니다 감사니다 정말 꿀맛이죠 자또 가봅시다 자 이제 또 안전하게 가봅시다 화이팅화이팅자 <웃음> 이제 다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킬로쯤 라이딩 하시나요? 저희는 이번에 왕복 20km 조금 넘게 달렸는데요. 이 정도만 달려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맞나요 100km 넘게 달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이렇게 계속 타면 체력이 좋아지는 건지 따로 또 체력 관리를 하시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댓글에 노하우 많이 남겨주세요. 돌아가는 좋은 길을 못 찾아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이런 게 바로 인생 아닐까요? 힘든 길이 있으면 또 좋은 길을 만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